아, 전력 부족도. 와, 근데 개 많다. 사진 찍어 와볼게, 나중에. 어. 산, 산위가 확실히 낫다. 좋다. 이런, 이런저런 자원이 많이 뜬다, 거기. 레진 일단 무시할게. 어, 레진은 무시하고, 공작석하고, 암모늄 뭐, 혼합물은 필요할 때만 캐고. 하고, 못생긴 식물도 있다. 어, 그런 거 종종 있다. 자주 있다 종종이 아니라. 근데 이거 다 영상으로 찍고 있냐 설마 생각해 볼라? 뭐. 어? 아 찍고 있다. 한한 한 번씩 그런다. 꿀잼가 부키면 좀 편집한다 이가 나는. 안 그러면 그냥 올린다. 야아 근데 이거 영상이 되게 시... 이게 영상거리 될것 같나 아스트론이 어. 힐링 게임인데요, 그냥. 이 식물 게임. 빼고, 이 식물만 없으면. <웃음> 식물들이, 식물들이 쌍용 나오게 만든다고. 이상한 식물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렇다. 공작석 하나 획득. 동작석은 구리로 만들어진 놈들이니 아, 구리. 좋은, 어, 좋은 이거. 녀석이다, 구리도. 구리는 나중 가면은 진짜 쓰거든. 엄청 쓰거든. 부족해질 동굴로 쓰 정말 중요한 자원이지, 구리.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난 섬아연석이라고. 그것도 존나 쓴다. 왜냐면, 텅스텐이 되거든. 텅스텐이 되거든. 그걸 정말 캐려면, 달로 날아가야 한다. 아래. 좋아, 드디어 세라믹 얻었어. 점토를 분리해서. 자, 누구 여기서 배달, 하여, 할, 할수 있나, 혹시니? 무슨 배달, 무슨 배달 원하십니까, 고객님? 이거 좀 들고 가세요. 뭘, 아, 템 가져가라고? 잠깐만, 이거 좀 만들기 시작하고, 나서. 와, 근데 여기 진짜 레진 많다. 그건, 거긴 레진이 꽤나 널려있다 근데 오는 길에 저 연구 박스도 갖고 가라 연구 박스? 어 하나 나뒹굴러져 있다 나이. 다시 산으로 가면 되지 아까워 음. 산이 이쪽이었지? 저쪽이 지금 가고 있다 기다려라 호로로로음좀 있다가 얼마 안 있으면 이동, 이동 수단 음. 당장에 트랙터를 연구해서 쓸순 있는데 그거는 좀 효율이 별로라서 어디 네 보인다 그 위로 봐봐 나 있다 <웃음> 그 위에 나 있다 어 글, 글로 올라가라 어 그래 오 레진이다 아니 요 반갑다 이 빨간 꽃도 많다 빨간 꽃 저거는 철거해야 한다 여기 공작석도 많네 음. 공작석 진짜 많다 아니 니가 개 갈래? 약간은 켜도 된다. 니꺼 음, 네 어차피 받아가야 하는 사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니 음, 지금 그거 그만 켜고 일단 나한테 템좀 줘. 아나올라가려고어 태도가 다넘어지지 뭐? 어다잡빠졌다 태도 넘어지면 세월이 나중에 구르다가 갑자기 지 혼자서 밑으로 굴러떨어지면 끊어진다 끊기면 뒤진다 <웃음> 올라가는 길 세워줄 수 있나 그럼 어, 넘어진 건 세울게. 아마 굉장히 많을걸. 통네개다 채웠고. 아 자, 그래, 통고 빈통 두개 여기. 이가 좋아하는 공작석이다. 오, 공작석. 되게 3개 많다, 세 개나 있다. 흑연. 못생긴 뭐 레지는 안 줄게. 그냥 바닥에 갖다 버려도 된다. 근데 나 공간 남으니까, 또. 저기 유기물 가져갈게. 하나 더 있다. 어? 유기물 있다고? 어, 이거다지안찬 거네요 어 아까 내가 꺼낸 거다 지금 아 유기물 여기 있네 어? 지금 다 찼나? 아다 찼구나 흑염 때문에 다안찬 걸로 봤어 일단 나는 그럼 저쪽으로 해서 내려가야겠다 오케이 아저 근데 저쪽으로 하면 그거 있다 뭐지 발전기인가? 아저저 어, 음, 저 원래 길로 가면 발전기 있어요어 아야 근데 그 발전기가 멀쩡한 플랫폼하고 같이 안 있을테니까 <웃음> 별수가 없네 이거 아이템 한번 옮기고 와야 한다. 공작석 하나 획득 으악 미데랄나무다 아 어, 깨지마라 그거 안 깨도 <웃음> 다해기 <조심해라. 웃음> 조심했다 아 다행이네 도왔어 다시 도착했군 미네랄 이거 타원으로 가는 길 파놓을게 나 원신불리기야 흙이 왔다 또 일할 시간이 다가와 <웃음> 원신불리기도 강, 강지 강 그거다 일해야 한다 쟤 안할 수가 어? 야얘좀 크다 뭐가 이 미네랄 좀 크다 큰 놈은 큰 놈은 아주 좋은 놈이다 각 자원에 따로 보관할 통이 필요하다 고로 레진에 또 투입한다 흑연 카는 또 따로 만들어주고 하나? 와와 와, 엄청나게 큰 미네리.. 미네랄 있다 뚫어야겠다 상이다 이렇게 됐다 여기 공작소 굉장히 많은데 다 캐올까 그냥? 가능하면 그냥 용량이 허락하면 캐 온다 그럼 음. 진어 어, 거의 다 캤다 그리고 미네랄 있는데 연구 챔버와 호환. 오케이. 이거, 이게 연구 가치한 너무 없다고. 어. 권한물을 한칸 더. 자, 이제 석영화 만들까? 석영화 만들어서 유도 표지를. 뭐, 석경을 만든다. 이게 지금 30일이 어제 어. 이 병원에 붙이어 이게 안 와. 붙여야 는 어. 병원에 처방을 받아서 약 같은데, 음. 병원 가서 일단 물보고치가 물어... 없었다고 하면 되나? 응. 음. 패 있는 게 맞는지, 전화를 것데 음. 확인하고, 어떻게 키스 그 오케이. 이나서 음. 음. 너 이거 네. 음. 너 자빠지면 안 어? 되는데. 몰라. 내 이거 자빠졌으니까 다시는 자빠져서 올일 없을 만큼 계속 가야겠다. <웃음> 근데, 그렇게 켜면은, 부족해질 건데, 여러모로. 아, 연구를 더 돌려야, 귀찮네, 역시. <웃음> 연구를 돌리는 유지하는 게 유지하는 게더귀다 알루미늄 두 개면은 만들 수 있는 소형 셔틀, 소형 셔틀을 만들려면 또 거대, 대형 프린터 3혼합물 필요. 대형 프린터 제작 시작. 그냥 산길 판다고 보면 된다, 그냥 돼요 하는 일. 산길. 고 보니 내가 그걸 만, 아, 유 있네. 창육패 이놈을 어디다 박아놓을까. 여기면 되겠네. 멀찍하고만됐어 아다 썼다. 그안 내려온다 이제. 저걸 작동시키려면 또 거대 판대기 하나가 있어야 하는 연구 챔버 만한 거 하나 있어야 올라갑시다. 저슬레지을한번더 양산하고. 거기 있으니까 석영 말고 레지 또는 다쳤네 와 구리를 많이 얻어가지고 구리 가지고 칸 하나를 다쳐보여 많이 얻었다 이제 좀더 온다 그게 아또 온다고 너무 행복한데 <웃음> 행복하게 구리에 깔려 죽자 행복하다 행복 내가 전에 이거 혼자서 할 때는 굴이 없어 진어버렸 맵이 잘 뽑힌거 아이가 이거 이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단순히 운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거 왔나 있습니다. 왔다 노가다 잘 뛰고 갔다 내 오늘은 빨리 자야된다 내 엄마 눈 수술해서 따라가야 된다 음. 플라스틱 고무 고무가 없어요 저기다 하나 또넣을게 공작석 하나 에이. 공작석 둘 공작석 셋 공작석 넷 레진 하나 왜 안빠질까요? 기분탓이다 가끔 마우스 잘안먹는다그데 이제 어디 돌고 오지? 어.. 다른 행성 가볼래? <웃음> 어느 행성? 어.. 달 여기 달? 이 지구 위에 떠다니는 달 한번 가볼래? 아, 여기 맡은 지구였대 어, 일단, 몰라. 일단은 지구다. 행성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그렇다. 매진을 하나 더 넣으면? 여기가 발사, 발사대가 이게. 어, 그건 발사대고, 이제 그걸 만들어야지. 로켓을 만들어야지. 아니 아니면 트랙터 탈래? 트랙터 만들 순 있는데 지금 어, 나도 이거 도중가지 깨볼까? 고무로 얻어가지고 하는 게더 나아. 고무로 얻으면 중력로버로 만들 수 있는데, 걔가 훨씬 좋거든, 델토보다. 대신 트랙터는 조금 작아가지고, 쬐끔 이속이 좋다는 느낌이. 도중가지 뭐, 뭐 있냐? 도중가지 하나씩 깨볼까? 빙글빙글도 오라서, 양진도. 화학실에서 요소들을 합수해보세요. 깍수. 가스... 화학실은 만들어야 한다. 맞네. 아직, 연구도 안 됐다. 야, 씨앗 심으면 도중까지 깨진다는데, 심어봐도 되나? 어, 심었다가 바로, 그냥 지면 파버리면 다시 씨앗 나오니까. 아니다, 됐다. 야, 여기다 심었는데, 어떡하냐. 뭐. 인연이 용기도 어? 바라, 바는데 나중에 뜯어, 뜯어볼자, 그냥. 어. <웃음> 이거 제거하려면은, 요 바닥에. 나중에 이 그냥 검색... 드릴 만들자. 이 검은색 바닥에 파지는 거는 최후의 드릴인데. 맨 마지막 드릴 팔수 있는데. 그냥 나눠찾아 저거는. 음, 그렇게 되면 지나갈 때마다 우리 때린 뒤로. <웃음> <웃음> 아, 괜찮다. 바둑이다, <봐줄게>, 이제부터. <웃음> 어, 벌써 자라기 시작했다. 얘부터니 네 이름은 바둑이야. 좀더 크면 우리가 밟으면은 때린다, 저기. 아, 왜 하필 쪼다 설치해놓까 <웃음> 몰라, 아, 나쭈었는데 몰고 엘프를 눌러붙다. 나노차가 그냥, 저거. 음. 아, 근데 공작석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굉장히 많은데. 어, 지금 이미 8개가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싸는 거. 이 구리는 어디다 나오는데? 구리, 여기, 이,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저기에 칸, 칸다 채웠다, 이거, 지금. 진짜네. 근데 또 나오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많았던가? 근데 <웃음> 뭐 여기서 아이템은 어떻게 빼냐? 큐는 뽑아야 되 나. 아니? Q 안 눌러도 된다. 그냥 자클릭만 하면 돼. 마우스 갖다 해. 그렇네. 이건 뭐지? 석영. 어, 석영도 있네. 석영 그거 꾸면 우 유리가 되는데 그냥 석영은 유도 표지를 만들 수 있. 근데 저 규소 덩어리. 발석석고 방해석경석인해석정장석서우병 황옥강옥금광석 바둑이 어디갔냐 잘 보면 어딘가에 있을거든아 맞다 이거 씨앗 있는데 유기물 있는데 바둑이 안 보자 어 바둑이 안보인다 아 저기있다 여기 있다, 바둑이. 다 잘한 것 같은데. 네. 바둑이다, 뭐 바둑. 바둑이다. 바둑이다, 바둑이. 아직 덜잘한것 같다 안 때린거 보니까 아니면 우리가 심어서 안 때린거 아닐까 아니, 아니 그건, 그건 아니다 저거 심어도 그냥 때린다 못된 녀석 때리면 밥 안줄거다 애초에 쟤는 밥 없어도 된다 흙 그러면... 자체가 밥인데 저에다 오줌 쌀거다 아 와 케이블 이거 뽑아봐도 되나? 무슨 케이블? 케이블 있다 여기 랜선 어디 있는 거 여기 HDMI 있는데 꽂고 <웃음> 싶은데 한번 꽂아봐라 되나? 안된다 그럼 전력 소비 난다 알루미늄 두개 알루미늄 알루미늄 이제 셔틀 만들고 셔틀 밑에 음. 이제 보체 연료만 달면은 출발할 수 있다 고체류가 열, 연, 열, 연, 연, 연구를 해야 하는. 알루미늄의 암모늄. 암모늄. 야, 알루미늄 더 필요할 것 같다. 아무래도. 또 개와야 되겠네. 어, 이미 좀 있긴 한데. 저걸로도 버틸 수 있는데, 한동안은. 여덟 개가 있으니까. 알루미늄 두 개. 암모늄 두 개. 암모늄 두 개. 야, 소, 태양전지 만들어도 되나? 아 그거 연구해야 한다 이가 연구 가능하다 나 2809바이트 있는데 아 어떤거 큰거 작은거 작은거 소형 큰것도 못가 소형 중형 대형 있거든 지금 발전기 태양 태양발전기 아직 아직, 아, 아직 아직 중형은 없다 어 소형 소형 그거 안돼 작아 어, 드릴 그거... 모드는 뭐야? 그거, 우리 기계, 그, 우리 땅 파는 기계, 추가 위력을 더해준. 뭐? 하나 해도 되나? 탄화 텅스턴이 와... 필요한데. 그 아, 텅스텐을 구하는 게 지금 당장 다른, 못 다른 텅스텐을 얻어와야지 가능하지투광 조명근. 아, 맞네. 이 천재는 필, 필라멘트로도 필 만드네 이거 포장기 <웃음> 홀로그램 피규어 소형 카메라 소형 트럼펫 홀은 아이 새끼 기억한다 다 컸다 야 이거 만들어도 되나? 우와. 소형 트럼펫 홀은 아이 그건 여기 있다 와봐 으 너무 좋다 어디 있는데 이거 F 눌러보지, 가까이 가서 이 뭐, 뭐하는 거야, 근데? 소리난다, 눌러봐 아, 오케이 마우스 갖다대고 F 눌러봐봐 아,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마우스가 인식 못한다 또 뭐, 뭐 만들만한 거 없나? 만들만한 거? 지금 당장엔 다른 건더 없을 거야 그렇군 아이씨 저 새끼 또 나름 하늘로 뛰어버리네 그러려라고 요 알루미늄이 더 필요합니다 구형통 작은 데자이들이 <웃음> 높고 고체를로추진기는 생성합니다 어머 머 소형 태양전지 만드는게 낫지않나? 아닌가 쓰레기 어, 구리하나됐나응 만들어라 구리있으니까 응 음, 몇개있지 구리가? 그리고 다시 캐와야된다 어차피 캐오는건 니다 <웃음> 작은 풍력터빈 풍력터빈은 소용... 진짜 만들지마라 차라리 태양전지가 나 작은거는 이건... 작은 거 작은 쓸모없다 뭐 소형배터리는 뭐야? 배터리는 말 그대로 전기 충전해서 쓰는 건데 정만 리튬 전진데 리튬 전 전지. 리튬 전지는 리튬 있어야 하고 근데 그건 다른 행성에서도 지금 당장 못 쓴다 아저 새끼 또날 뛰우네 이 새끼가 다 컸다고 지랄하네아 <웃음> <웃음> 귀엽네 퐁퐁이야 와 근데 아, 이거 데미지 그... 거의 안 입는다 잘 보니까 그냥 퐁퐁이네. 너 이거 뭐볼래 아. 야, 근데 계속 맞으니까 <웃음> 빨간색 된다, 화면. 아. 야, 저거 봐봐. <웃음> 저기도 저거 올려놨다 장식이다, 저거는. 아, 칸. 아, 구리 진짜 많네. 어, 구리로 한두개 정도 만들어서 거기 가져가. 거긴 지금 당장 전기가 없을 테니까. 환경적인 삶을 삽시다 어디갔냐 니.. 네, 니큐띄어봐봐니 네네 왼쪽에 있다 큐 참고로 거기 달아두면은 음.. 지금도 계속 태양을.. 태양전지가 충전하고 있거든 요태도 안닿는 데에서 가방에너지를 사용하면은 에너지가 달는다 이거 원래? 어 근데 그달는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충전시켜준다 이 설치도 되나? 설치하면 되겠게는데아 어? 케이블 꼽으면 되네 어 설치하면은 그냥 케이블 하나 꽂. 어디 꼽아줄까? 어 그냥 그거 저 달가가지고 써라 니가 가져가가지고 달에서 달가서 뭐하지? 어 괜찮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 아이템이야. 풍요 터인보안 났네. 날기어줘. 아, 짱거운 거인갑다.